새해 첫날 새벽, 1월 1일 12시쯤에 했던 게임입니다. 새벽에 술을 마시고 게임하시는 분들이 잔뜩 계시던 시간이었죠.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상대 다리우스님도 그러셨는지 탑라인에 지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탈포를 타고 오셨지요. 이 이유로 다리우스님의 무빙이 좀 심상치 않았는데 다행히 잘 흘려냈는데 아래에서 싸구 시작합니다. 어? 우리 리씨는 그렇게 도망을 가버리고 다리우스 혼자 남았네요 버려졌으면은 죽어야지 뭐 별수 있나 테레를 타서 복귀를 하고 이때 다리우스님이 잠이든 술이든 뭔가 취한 상태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일단 저는 랭가니까 부시로 슬슬쩍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로 막 다가오시고는 멈칫 넘치... 어, 슬슬 뭔가 타워 다이브도 될것 같아서 준비해봤는데요. 피를 조금 깎아두고 그래도 다리우스는 좀 무섭다. 어, 다리우스라 실패를 하긴 했는데 잠시 앉아서 기회를 봐봅시다. 피를 어... 두 번이나 피해는데도. 우와 간신이 닿다 이제는 뭔가 막 들어가도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 근데 조금 망설이긴 했는데 다행히도 해냈습니다 험마미야 <웃음> 아 칠골이다 호호 우와, <웃음> 나 방금 매드 무비 이제 집에 가서 라인을 빨리 밀게 티아멧이랑 남는 돈으로 톱날 단검을 삽니다 개인적으로 다리우스 같은 라인전이 강한 캐릭 상대로는 티아멧으로 빨리 라인을 밀어버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제 주도권을 아예 우리팀 쪽으로 가져올 차례입니다 다리우스를 잡고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 <웃음> <웃음> 그건 이 세상에. 전령도... 먹어줍니다. 응. <웃음> 아, 전안 타도 되지? <웃음> 어, 어. 기다려봐, 달려가고 있어. 한번먹죠이평때리면서죠 <웃음> <웃음> 아. <웃음> 어... 아직 아 아... 씨 아, 만화란다 스키 있고요. 어... 이때 적팀야수가잘 컸어가지고 조금 무서웠는데 그래서 뒤에서 오는 에코랑 한번 잡아보려고 했어요. 빨리 배우리 쏘라, 뒤집이 제느. 어? 분개인가? 똑박 이제 패시브 스택이 루시안만 남았는데 한번 잡으러 가봅시다. 있어. 수 있어? 이제 마음껏 안사라고 달려봅시다. 와 미친. <웃음> 어 그냥 오면 어흥 준비 완료 어흥. <웃음> 어흥. 이거 슬로 맞춰놨어 필드템을 많이 뽑으면 왠지 쏠바론도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장만하러 출발했습니다. 어? 어? <웃음> 그냥 막 들어가 그냥 야, 예측 예측. 왜? 늘 내가 후반에 프리 역이구 이거 전부 수정초로 눈치 한번 보고? 그치? 그자포치치다치 그치? 그치? 그 어, 이렇게 너무... 어? 암살 준비 완료. <웃음> 잘 가. <웃음> 이렇게 이번 판은 오랜만에 랭가 했는데, 잘 돼서 승리했습니다. 아, 저, 우리 남이 질량이 신기해. <웃음>